안녕하세요 오늘은 펫바레트를 이용해서 야외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펫바레트는 택배 영업소나 황금영업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어,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15-95 야외 데크제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Oh, oh, oh. in My head, you know, I can't forget it. I try to move on, but you're the one that I dream about. I sit alone in my room, drawing a pictures of blue skies. b e e s i We've been apart for so long, I'm always replaying. All the pictures and memories s t a c k up in my head. I wish I could let you I wish I could let y u go. I w i s I c